60.63점으로 평가 대상인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사 항목별로는 운전행태는 80위, 보행행태 79위, 교통안전 46위로 전체적인 교통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울진군은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과 인구 및 도로연장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에서 타 지자체와 대비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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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안전한 울진이 될수 있도록 교통문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